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그 워십 연극을 하는데 한몇년 전이죠 벌써 선극을 했는데 애가 신앙이 굉장히 좋았는데 성극을 <웃음> 한번 하고 나서 그 청년이 조금씩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형제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나 또 성탄절이 되면 <웃음> 청년들이 이제 선곡을 하는데, 한 청년은 하나님이 역할을 했고, 또한 청년은 예수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예수님 역할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끼쳤고 은혜도 받고 은혜도 끼치고 참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그 다음이 우리에게도 항상 있는데 다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디를 가죠? 그 다음에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우리 소녀딸 사랑이가 자꾸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조금씩 커가니까 이제 자기도 불안한가봐 지옥 동영상은 봤지 일곱살짜리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지 집안에서 맨날 예배드리고 교회와도 예배드리고 기도는 하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지. 할아버지, 그럼 난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똑바로 믿은 거야? 자꾸만 물어봐요. 얘가 커가니까 질문도 훨씬 복잡하고 깊이가 있는 질문을 자꾸 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똑바로 믿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돼 할아버지가 너를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주,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고 나면 반드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 구원은 행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야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성령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너 성령으로 거듭나서 안 거듭나서 너 성령 받았어안 받아서, 받아서? 받았어요 하나님 믿어지지 성령님 믿어지지 너 불을 받았어안 받아서, 받아서? 받았어요 너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지? 네 아멘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많은 함정이 있다. 너를 천국까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한달 동안 미국 집에 데리고 다니면서 어른들 상대로 성, 설교를 하면 딱 앞에 앉아가지고 눈이 반짝반짝반짝해가지고 재밌게 설교도 하고 때로는 또 웃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앞에 앉아서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쉽게 전하니까 쑥쑥 빨려 들어가요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 막 부르셔서 눈 밑에 핏줄이 터질 정도로 기도했으니까 7살짜리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야 너도 사역자다 얘를좀잘 양육해가지고 사역자로 키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역할을 했던 청년이 있었고 예수님 역할을 했던 청년이 있는데 가발도 쓰고요. 조금씩 조금씩 하루하루 지나니까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일상 생활에서 걸음도 이제 좀 좁게. 특히 하나님이 역할했던 그 형제는 그때부터 이제 수염을 안 깎기 시작하고 머리도 길기 시작하고 안 감기 시작하고. 오늘 진정 집사 어디 갔네? 그러니까 수염도 많이 있으면 멋있게 나지. 간신 원균같이 생겨가지고. 원균이라는 장수가 원래 수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간신을 묘사할 때 원균을 이야기해가지고 수염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수염이 그 사람 멋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사실 수염이 별로 없기는 해요. 나도 수염이 별로 없어요. 지난 주에 어떤 성도가 그 비행기에서 비즈니스 그 집에서 면도기 뭐야죠 열 개를 내가 쓰는 사람에서 그걸 가져왔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회개를 많이 했는데 어떤 성도가 유튜브 성도 또 우리교회 자주 나오는 그분이 면도기를 한 통을 사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비행기 있는 거 훔치지 마세요. <웃음> 나 뭐가 돼? <웃음> 그래서 내가, 아, 훔친 게 아시고, 목사님. 그, 그분이 그랬나? 가져왔다, 그러세요. 이제 비행기에서 면도기 안 가져올래요. <웃음> 집에 기계로 된 면도기가 대여섯 개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그걸, 그걸, 그걸 보면 그렇게 탐욕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수염도 별로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역할을 했는데, 걸음도 위로 그 밑에 또 똘마니가 하나 있어, 또. 똘마니는 약간 모질이. 모질의 청년이 하나 있는데, 걔는 또, 또 뒤집다 끌요 오 주님, 오 하나님, 꼭 그러듯이 지키는 것만 따라하고 나중에 꼭깜 빼먹듯이 똘마니 형제 돈뭐하는 것도 몇 천만 원다 빼먹고 그랬어요. 또 우리 이제 아들 신학 대학교 이제 입학했는데 대학교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너... 어디 교회에 나갔냐? 예. 인천에 주님의 교회에 나갑니다. 그 말이 나는 건, 그러지 않으니까, 가뜩이나 주님의 교회가 이단이다, 신비주다, 뭐, 별의별 소리 다 듣는데, 머리까지 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수염도 이렇게 해고 나타나. 근데 질문하는 것마다 아주 똑똑하고 명석한 질문을 하고, 교수를 괴롭히는 질문을 하고, 요까다롭기로 유명한, 질문을 해. 그래서 교수가 죽을라 그래. 그래서 야 내가 몇번고민했어야너왜그 문양이냐 이놈아? 왜 머리 안깎고 그래? 너가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라요. 뭐또한 명은 예수님 역할하고 나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 역할을 하고 나서 애가 또 이상해지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엄마도 우리 교회 주방 담당하고 그랬는데 주방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나중에 나갔는데 나가면서 나한테 마이크 인사하고 이제 하는데 마이크를 목사님 편지 대지 마시오 이렇게 하고 왔어요 나갈 때 아쉬워서 사부님이 옷도 맞춰주고 내가 또 보너스도 막 터주고 근데 간다고 한게 인도네시아 집회를 갈때그두 분을 데려갔어요 근데 둘이서 모의를 한 거야 또 옛날에 성지술래 갔을 때 성지술래 간 사람들이 모이를 했거든 언제 나갈 거냐 늘 속으면서도 알면서도 원예 받고 변화될 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해피를 나간다고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또 뭉치고 근데 어디까지 갔는데 저 시골에 산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우주선 타고 오시는 데 갔대 거기 갔대야 지금 킥때게 오는 장집사도 전례가 몇번 있지 응? 한번 추가하고 있네 에이, 진짜. 어디 가면 어디 가는데 거기는 또 머리를 여자들 머리를 바짝 깎아야 음란한 짓을 하는데나 뭐 성적인 여자들이 머리 읽기는 무조건 음란하다그 해가지고 여중생들 여고생들 다 머리 스프레으로다 깎아버려요 학교도 안 보내요 한 무리를 줘서 나. 여러분 불세례 지금 불세례 사건이 십몇년 됐는데 영적으로 난다, 긴다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5만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와서 영적으로 슐라슐라 하고 와와와와와다 5시간 깊이 기도해야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방언 통역해 달라고 그래서 무슨 방언이냐니까 와와와 와. 외국 같으면 내가 흉내를 리얼하게 하겠는데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와와와와와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우 그때 장깁사도 같이 무리를 지어서 도망갔어 도망가 내가 쫓아갔어 쫓아갔더니 차 타고 막 도망가는 거야 지난주 토요일날 내가 삼산동에 가서 그 결혼주례 했잖아요 삼산동 거기 거기 아파트 에 거기 가지고 어떻게 알아가지고 사모 집에 가 보니까 1층에서 주님이 언제 오신 데야 뭐 어쩐 데야 어쩐 데야 근데 이스라엘의 어떤 선교사 사모까지 거기 미국이 됐거든요. 그 내가 1층이니까 베란다 쪽에 거기 1층 잔디밭 에죠 거기 가서 딱 보니까 문이 열어져서 아니까 아유 저인것들 찾아자. 아 여기 주님이 교회 안 나온고 뭐 저, 저, 저, 기다 있네. 뭐, 학생이니 뭐니 뭐니. 저기 아이고. 그냥 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난기가 슬슬 도지잖아요, 내가. 그래, 문으로 가서 내 목소리를 크게 내면 문, 문짝을 막 들닥, 들닥, 탁! 문짝을 두고 막,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나다 알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사모님. 사모님이 여기서, 어떻게? 어떤 짓거리, 어떤 행동하는 게잘맞춰 자, 잘 저, 저 사람들 엄청 놀랠 거야. 그래, 가지고내가집산이 <웃음> 여기서 뭐해 지금 여기 물이 지어서 여기 무슨 당을 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모노 이당탁탁탁탁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숨고 타고 숨고 그냥 난리가 났어.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조파 밑에? 그들 말에 빌리면 내가 잘못됐대야. 실컷 몇년 동안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불받고 이러는데도 환장해 환장해. 그럼 내가 타락했대야. 나간 사람은 다 내가 타락했대. 내가 변질됐대야. 벌써 10년 전이야? 그래서 그럼 세탁기 속에 들어간 사람 누구야 내가 거기 보였는데 아휴.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동안 안 나오다가 거기 딱 있어 보니까 자기들끼리 뭐가 안 맞고 또 뿌리뿌리 흩어지고 흩어지고 흩어지니까 또 왔어 안 받으려다가 진짜 아이고 사모님 장집사 저 쇼파 밑에 들어가서 숨었대요 그때 봤어요 봤어? 별일 다있어 별일 다했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은사가 하나씩 하나씩 임하면서 더 깊어지기 시작하니까 장로교 목사가 이것을 어떻게 미안합니다 하나님 보시게 성령님 보시게 너무 죄송한데 이 은사를 어떻게 요리를 하지? 응?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응? 교정시켜야 되는데 은사 받은 사람들이 전부다 모든 은사 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이야. 응?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고요? 하나님 흉내내기 하나님을 최초로 흉내내는 놈이 누구냐 마귀에요 마귀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2사에서 14장에 보면 마귀의 성격이 나와있고요 마귀가 어떻게 치장을 했는지 얼마나 아름다우지 나와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 광보석, 금강석, 황옥, 공만옥, 청옥, 청보석,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완전 그 자체야 창조물 중에 그러니까 비파와 소고까지 사단이가 지나갈 때마다 음악소리가 막 나고 음악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보는 천사들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이 와와 거기다가 그놈이 타락하기 전에 무슨 사역을 했는지 아세요 너는 기름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우리가 지금 성령 임재와 기름부음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불시대의 기름부음을 받잖아요 이게 은사가 임할 때도 기름부음 임하면서 은사 사역을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놈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기름부음과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다니까요 왜? 내가 너를 세우에 하나님이 세우셨다그래어요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삭 사에서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문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부리가 드러나도다 마침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마침내 그러므로 하물며 그리고 그러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과 관련해서 타락과 관련해서 은혜와 관련해서 교만과 관련해서 이런 단어들이 사용된다니까요 2사에서 14장 13제를 보니까 마귀의 성격이 나와요 마귀의 성질 성향 성격 내가 내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목별위에 나의 보자를 하나님의 목별위에 나의 보자를 높이리라 자기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가 자기 마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왜? 하나님이 빛나는 구름 가운데 계시거든요.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제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안 보여요. 얼마나 큰지 봤더니 발가락밖에 안 보여요. 발가락, 발가락도 하나가 너무너무 커. 지금 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존,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얼뜻 천국에 가서 봤는데 무릎. 무릎 위쪽으로 무릎 아래에도 빛난 구름이 있는데 무릎 위쪽으로는 정말 빛나는 구름이 확 있고요 햇빛에 햇빛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햇빛도 우리가 쳐다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위에서 광채가 레이저 빔 같은 강력한 번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번개보다 도더 강력한 하나님의 우려가 막 나타나고 눈에서도 말씀하실 때도 그런데 이 마귀의 놈이 하나님의 무표리 자기 보자를 높인다. 북극지피의 산에자정한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마귀의 속마음이 나오고 마귀의 성격이 나오고 마귀의 활동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조주 받았어요. 하나님을 흉내내는거야.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 그 영화에도 보면, 예수님이 역할했던 그,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영화, 그런 역할을 안하고 싶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근데 그 사람이 식당에서 사람들이 밥 먹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누가 병든 사람이 고쳐져 버렸어요. 나이든 사람이. 할렐리아! 예수님이 오셨다! 역할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믿어지니까 역사가 나타난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악역으로 나왔던 배우들이 거의 다 죽었대요 자살해서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강도만나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일해서 죽고 절죽고 채적으로 때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을 원인을 모르는 사건에서 죽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최초로 하나님을 흉내했던 자가 누구냐 마귀의 몸이야 어,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흉내내느냐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혼란이 빠졌을 때 하나님은 정확히 인도하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무력함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해요.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 받았어요. 목사님 목사님 내 남편이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빨리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집사님 제촉하지 마세요 집사님은 변화됐어요? 변화 안됐잖아 내가 내 문제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길 원하고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기도하고 그래도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이웃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요 이 상처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데 우리는 상처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이 하는 행동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나를 향한 당신의 이 모든 것들 을 주변의 이웃간에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죠 저 사람이 막 누굴 욕하고 방서도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성경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상처를 말하기 전에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원인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모두 완전하지 않고, 실패했고,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아파할 때 상처를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에또 상처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회복해야 한다 회복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대충 보면 어떤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서 회복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병에 시달려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늘 정신이 약하니까 그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좀 강해야 되는데 정신이 강해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재정 물질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 물질이 좀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예.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영의 문제 해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이 돼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또 감정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 어떤 사람은 정서가 회복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모든 것이 뭐냐 과정은 다 똑같아요 회복의 과정은 다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모든 해답이 다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편 2 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 원인 제공자가 있다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조금 전에 얘기한다 마귀 이놈의 마귀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이유가 뭐냐? 마귀가 와가지고 이놈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꾸 쑤시는거야. 손옥가 너희들을 가서 봐봐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응?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문제 원인이 그거야 하나님처럼 될까 하니까 먹으면 지혜롭고 눈이 밝아지고 먹어보니까 오, 진짜 지혜가 생기네 허어! 먹으니까 오, 진짜 어떻게 몸이 뻘겋붙었네 창피하네? 부끄럽네? 어? 이거 봐라.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권니시는 소리가 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요. 아담아! 여보! 이리와! 내가 이거 먹었는데, 새낙과 먹었는데, 다시 또 먹어봐! 네 눈이 막 밝아지는 것 같아! 지가 막 생기는 것 같아! 마귀는 한쪽에서, 히히히거리 <웃음> 근데 내가 지금 귀신 소리 내잖아요 이 소리하고 마귀 소리 너무 비슷해요 별별 소리로 다 위장을 하더라니까 마귀가 자 잘못을 제쳐질렀어요 극복할 힘이 내게는 없네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내가 막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된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죄에는 어떤 자리가 있어요. 같이 해서 죄에는 네. 자리가 있다. 자리가 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가 있던 원래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로 가버려요. 죄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실들을 먹고 마시며 살수 있는데, 내가 죄를 지어버리니까 그것이 저주의 자리가 되고, 질병의 자리가 되고, 죄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자, 성경에는 죽게 자백하고 회개하면, 요한일석구장에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그러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제 죄를 지어 버렸잖아요. 성경에는 어떨 때 죄를 짓느냐? 우리가 육체대로 말하고 육체대로 생각하고 육체대로 행하면 그것이 죄의 자리가 된다 그랬어요. 교회 다녀도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사를 받아도... 일상적인 생활을 해도 내가 육체가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할때 육체대로 말하고 육체대로 살고 육체대로 행하면 바로 그 자리가 그리스도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은사 받은 사람이 막 저주를 퍼버드해 잖아요그 자리가 죄의 자리가 된다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어떤 죄의 자리는 항상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죄의 자리는 존재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그곳에 자꾸 끌어들여 육체 너, 너, 너 피곤하지 않냐 너 힘들지 않냐 너 자존심 상하지 그러니까 내가 의의 진영에 속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진영에 속해 있는데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에게 속했어 요한일서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벼락 위하이라 할렐루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원대복귀 시켜요 원대복귀 시켜요 죄 짓고 기도원에 가든지 어디 은혜수는 가서도 어디뭐 가서 뭐 노락을 하고 뭔 짓을 다 해도요 안돼 요 원대복귀 안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해야 한다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진영이 바뀌어요 또 예수의 진영으로 바뀌어요 내가 할렐루야 예. 은혜스러운 곳으로 망했지만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앞드려서 회귀하면 은혜스러운 자리 은혜스러운 진영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런 진으로 들어가게 돼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고 의의 체질로 바뀌는데 이것은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고 긴하긴 과정에 긴긴 세월 동안 세마포 옷을 사서 빨아서 입는다고 요한계시로 나오는데 우리 인생이 세마포를 입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할렐루야 네. 이미 입은 사람은 또 제일 집어들게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빨아 예수님으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온갖 문제에 빠뜨려요. 문제가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죄성 때문에 나를 온갖 문제에 빠뜨려요. 여러분 혀를 잘 놀리세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있는데 이것이 은혜받고 체험을 해 세상적인 말하고 일반적인 말을 하게 되면 나의 죄성이 자꾸 만들어져요 나를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원인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죄성이 여러분을 온갖 죄성에빠뜨리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에게 공격받았을 때 내가 반응을 잘못하면 상황을 악화시켜 버려요. 누가 나를 험담하고 다닌다.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반응을 잘못하는 거예요. 감정을 잘못 조절하는 거예요. 누구들어가는게 아니라 우리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한국 문화 전 세계적인 모든 문화 해상 문화 다 그러잖아요 그 뭡니까 어 자기를 꿈이잖아 이렇게 여러분 조국 사태에 모아 알잖아요 그 가족들 다 드러났잖아요 감추고 싶고 감추고, 감추고 감추고 나의 사생활을 감추고 싶고 나의 인격도 감추고 싶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목사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말 속에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에, 에, 에. 내가 욕을 하나 짜증을 하거나 사람하고 별반 구분이 없이 아막 이럴 때는 목사님이니까 그러면 갑자기 할렐루야 전에 한번 제가 바깥에 나가서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주변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길거리 왜 숨겼어요? 왜이 사람하고 싸우세요? 이러,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때. 운전을 그 사람이 너무 내 앞을 가로막아가지고 당신이 운전이 있다이야 그러다니, 뭐야 이 새끼야 이러는 거야 아이 자식이 나도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목사님이 여기 왠지세요 그러니까 그, 그 동무들이 있어 그 끼리가 목사네 저 새끼가 목사네 내가 그래가지고 주여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나요 가시오 내가 내가 고칠게 내 차를 들이받았는데 그냥 보냈어 <웃음> 야저 새끼가 목사래 야뭐 목사가 저러냐 <웃음> 요새 목회자들은 욕도 잘하나봐요 요새 유튜브에 욕 잘하는 분도 많이 있대 보니까 대통령 도니 죽고 네나 죽고 하자 그런 분들 자 여러분 우리 사생활에 노출이 안되기를 원하는데 노출이 되잖아요 사탄의 역사하는 이유가 그거야 사탄의 역사하는게 야너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인생의 모든 것은 너에게 달려있어 너는 자유가 있어 너할수 있어 우리가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할수 있는데 안 하고 개는 부우고 그런 사람들에게 막 그러잖아요 외국에 나가도 너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면 돼 하면 된다 할렐루야 하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마귀가 너할수 있어 너, 너는, 너 삶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되려고 한다, 그런 말을 안 해도,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해요. 다른 누구의 말을 안 들어, 요즘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을도 안 듣는 거지, 그게.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맞으면 맞다. 내가 틀리면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흉내 얘기에요. 자기가 반드시 결정하겠다는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자기가 먹고 싶은면 먹으려고 막 때를 쓰고 막 졸고 이러잖아요. 자기가 하겠다는거야.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늘 꼭대기에 나의 보자를 높이리라, 다른 누구의 말도 듣잖아, 사단이 속상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지하시니까 어쩔 수이 말을 듣지만, 사단 스스로 그놈은 절대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명령을 내리고, 자기가 규칙을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유 있으시잖아요. 마귀가 규칙을,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욕을 시험하게 해. 하나님! 자 이협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몸을 치소서 그들의 재산을 다 없이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죽을 것입니다 자식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소서 새로운 규칙을 자꾸 가지고 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규칙을 깨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시험에 오는 걸 허락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사단이 뭔가를 가지고 내가 모르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계속 쑤셔야 돼요 세상의 중심은 나다 가정의 중심은 나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나다 내가 기관의 중심이다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 감정은 나의 것이다 생각도 나의 것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것이다 내 행동도 내가 자유롭게 한다 이건 다하나님흉내내기예요 하나님의 흉내내기 우리 이걸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주인은 나다 우리 한국 이 땅의 주인은 대통령이다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 사형리 전도할 때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내 주인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 난 다음에 내 주인은 내가 아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끝인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나 주인 행사를 한다니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이웃간에도 내가 경험이 많다고 천국 갔다 왔다고 지옥 갔다 왔다고 내가 네음대로 한다고 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인 거야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이기 인 때문에 이 죄가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작됐 되었느냐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결국에는 그 짓을 우리로 하여금 미끼를 던져서 선악가 따먹게 하고 선악가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죄의 눈이 밝아지고 죄의 성향이 내 안에서 생기면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런 말에 속았어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해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봉사하고 싶을 때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거야 예. 이건 자기가 하나님이지 아무도 내 삶에 명령할 수 없어 나는 나야 그래서 연단이 시작되는 이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인데 여전히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려고 하네요. 하나님처럼 가장 오래된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아담과 와는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죠? 자기 이미지 자기 이미지는 자기가 통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나는 우리는 지금까지 가면 쓰면서 살았어요. 목사라는 것을 몰랐는데 화내고 혈기 내고 그래도 안 고치니까 사모님을 통해서 지적을 해도 내가 안 고치니까 지나가면서 교통사고나 가지고 누군가를 통해서 개망신당 하게 하고 내가 약한 것 내가 단점 좀 좋은 면을 보내려고 우리는 이미지를 잘 이렇게 만들잖아요 조작하기도 하고 TV에 나온 게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 배우들의 성격은 아닌데 TV에는 좋은 성격으로 나오고 악역으로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통제하는 거야. 방송 통제, 언론 통제, 자기 자신은 통제. 결국에는 666도 모든 인간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야. 우리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내 문제를 통제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영적으로 공격하지, 정신적으로 공격하지, 육체적으로 통제하지. 네.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지옥으로 몰고 가려고 그래요. 이게 흉내내기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자, 아담가와가 하나님 자진다는 말에 속았는데, 결과가 그러죠. 첫째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내가 붉어 보섯고 무화과나물 잎을 가리고 바에 뒤에 숨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직도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 형상이 나에게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흉에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래.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 보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아담 가와는 좌절이 와요.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다 하다 아니면 좌절이고 강박관념이 생기고, 여러분 그 보세요. 그, 그 두더지, 두더지 그 망치로 때리는 거 있잖아요. 돈을 만나고 뽕뽕, 볼록볼록 올라오면 또 때리면 이쪽에서 올라오고 또 때리면 이쪽에서 올라오고, 볼록볼록 올라오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꾸 좌줄도 오고 피곤하고 하나님 행세를 하면 늘 피곤합니다 같이 보자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기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으로 또 숨지 마시고 힘들고 오려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11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실 때마다 부부싸움을하던 가정에 불협화음이 있던 사업이 망하든 안되든 성공하든 자식의 수업 속이든 뭐어쩌고쩌 하든 그래도 하나님 께 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많이 받으시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부서 5장 15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서로 주의를 구하고 병났기를 위해서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많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네가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 내가 하고 싶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육체의 기질대로 살지 아니하고 진영이 밖에서 성령이 사람이 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재무장하게 해주시고